말씀은 저희가 트리니티, 그삼위일체 말씀을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 영어에도 이제 또한글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어, 이 번역본이 뭐 예를 들면 이 번역본을 읽어야 구원을 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런 건 아닌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와있는 번역본이 킹제임스 버전이고 저희가 불과 250년 전만 가도 세계에서는 킹제임스 버전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전에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어도 이 본문을 택했고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더 파더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더 워드는 누구죠? 큰소리로 학생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자 워드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자더 워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헬라어로 뭐죠? 로고스죠. 로고스. 빠르르 로고스. 로고스. 예 여기에는 이제 말씀 중에는 헬라오, 히브리어, 영어,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홀리 고스트는, 홀리 스피리드라고 하죠. 거룩한 영. 자, 성령이죠. 자, 성령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네, 다 잊어먹었어요. 따라해 루아흐.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루아흐가 영이 하나님의 영. 자, 루하 엘로힘. 루하흐 엘로힘. 로하우 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우로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기오스가 홀리죠. 자, 하기오스. 하기오스. 푸니우마. 푸니우마. 푸니우마는 영이에요. 자, 하기오스 푸니우마. 하기오스 푸니우마. 자,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 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시대요. 그게 성경의 설명인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 이해가 돼요. <웃음> 제가 배워야 되겠네요. 자, 네, 참,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3위일체에서 공격하는 것도 배워요 자, 그래서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로 했어요. 근데 또 여기 또 이걸 들으시려고 한국에서 다섯 분이 또 오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민감한 주제가 이제 여기 제가 있는 싱가포르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뭐 천주교 세계5만 종교가 다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 제가 설교인는 회사에도 이 다양한 이런 정교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이그 어떻게 삼위일체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설명되어지고 또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많은 이해를 좀 갖게 되었어요.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가르쳐야 되죠. 자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사람들일겁니다. 왜? 예,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차원이 달라요. 뒤에서 나누겠는데요. 자 그러면 트리니티 영어로 트리 유니티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일반사람은 트리니티라고 하죠. 트리아 원. 자 근데 저는 트리 유니티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한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가 뭐죠? 캐릭터죠. 인격이에요, 인격체. 자, 우리가 한분 하나님을 믿죠?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한분 안에, 한분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존재한다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성경의 설명. 우리 저한테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분들은 잘 기억을 할 텐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해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한분임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한다. 구약에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 단서우 동사 사용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자, 자. 자 구약 창세기 1장 1절 암기암한분 계세요? 네. 베레시트 네. 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네. 베트 하레츠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엘로힘 자 구약의 남성 명사에 복수를 붙일 때그 히브리에서 어 임을 붙여요 엘로힘은 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했는데 분명히 복수 명사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바라. 자, 바라, 따라 바라. 바라. 어, 바라가 뭐 만들다, 창조하다예요. 그 바라는 뭐죠? 3인칭 단수 동사예요. 우리는 영어나 그 헬라어는 1인칭 단수 동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히브레에서는 3인칭 단수 동사를 기본 동사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뭐한 군데 정도는 무법적칠 수가 있을 수 있겠다 는데 엘로힘이 나온 데는 전부 다 단수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자, 이게 자, 그 자, 이걸 그러면은 자, 엘로힘 자, 구약에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 나오죠. 또 어떤 동사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 하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죠. 야훼라는건 나오는데 창조에서 있을 때 우리 엘로힘이라는 이런 복수명사가 나오는데 얘가 단수동사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함축이 돼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들이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뉴 테스트먼트에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그 하나, 아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할여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좀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동원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떤 전개에 보면 마리아를 신격화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있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사들은 사위일체를 도전을 했죠, 감히. 자,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가지고 교묘한 신격화를 시도를 했죠. 여기서 명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하면 어떤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처음 행했던 기적? 가나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 마리아를 표하기 예수의 어머니라고 인간이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걸 아시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려는 것들은 좀잘 이렇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좀 알아두세요. 자, 3이일체 무지하게 어렵죠? 야,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지정이, 우리의 영혼욕이 있는 데는 어디죠? 3차원이죠? 우리 3차원에 그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몇 차원에 계세요? 무한대 차원에 계세요. 우리가 보면, 그, 우리 사람들 중에서 참그 단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2차원적으로 살고, 1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개미가 있는데 이제 2차원적인 어떤 삶이 간개미와도 우리가 물을 구으면 굉장히 개미는 되게 홍수가 나는 줄 알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3위일체 관련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고 자 그것은 이제 사실 3일체는 기독교의 신비이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사실 4차원적인 것만 경험해도 4차원적인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낳는다 라든지 뭐죠? 또 우리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 4차원적인 것만 경험을 해도 우리 인간은 화들짝하게 놀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저기 굉장히 무한대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의 철학과 사상체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정사력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철학과 사상에는 깡통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현대 철학과 체계가. 그쵸?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죠? 두 명의 우리 그 우리 신학체계를 작성한 분이 어거스틴이죠. 어거는, 어거스틴은 누구 철학 받아들였어요? 몰라요. 자 플라톤. 자그 다음에 또한 분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은 이제 이제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 신학 체계를 세웠고 그걸 우리 이제 개신교 개신교 개혁 교회를 세운 분들이 다 신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깊게 세상 철학을 이용, 이용을 해서 성격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요. 허무지에 빠지고 자살도 많이 해요. 예? 그게 인간 철학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있죠? 또, 지금 어떤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는 컨스텍츄얼리즘이라고 이제 그게 지배를 해요. 상황 맥락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끝이에요. 잘 모르겠다. 사람들을 그냥 허무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흐름만 봐도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 철학과 사상의 흐름만 봐도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하나 이걸 이용해서 많은 또 이단들이 발생을 해요.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삶일체는 우리의 신앙에 살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 체계나 어떤 틀로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 이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어, 어떤 부분을 읽어야 우리가 좀 쉽게 알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예,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 중에 좋은이 있죠. 요한이 있죠. 예, 요한이, 좀 불명예스러운데 세계의 범죄자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참, 참 듣고, 요한이 벙벙한데, 자, 원래,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고 저는 강변을 하죠. 만나 정말 이, 정말, 우리에게, 그,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옥 같은 서신서를 쓴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외국인들한테. 여러분이, 그래서, 삼일체를 알고자면, 어, 어떤 주석책이나 신학서적 가져가시면 안 돼요. 100% 이해를 못해요. 저는 처음에, 어거스틴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라고 한 거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예, 어거스틴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운 분인데 예,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궁금하다 기독교의 가장 키중에 키인 3일차 어, 하나님에서 궁금하다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 요한계시록을 그냥 하루만에 다 읽어버리세요 정말 궁금하면 여러분 이걸 다 읽게 되거든요 한장한장 한장 읽지 말고 그냥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나 시편 이사야 단일을 그 증거들이 곳곳에 다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 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요함, 여기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태초에, 여기 태초는 아르헤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누구시죠? 자,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어요. 자 여기 태초는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는 참 신비한 언어예요. 헬라어인데 여기는 이제 시간 개념이 없는 그 시점에 우리가 알수 없는 영혼의 시점에 영혼의 시점에 그아르케말씀이냐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이냐계신거예요이 말씀이 성부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이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저 2단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기 태초, 여기 태초는 베레시트죠. 여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베레시트에 하나님 자,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산조,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함이 깊음이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 하나님. 자, 루아 엘로브 따 루아 엘로힘. 루아 엘로힘.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메라헤프트 운행하시는 어디를 수면을 운행 운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태초에 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여기가 지금 창조하시다 바라라고 했죠. 이 바라가 단수동사예요. 자. 히브리어로 가면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자 세계에서 가장 시대가 발달한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죠? 헬라어예요. 한 동사만 해도 여러분이 애호할 변양이 변양한 천개 정도 돼요. 아주 괴물입니다. 자 제가 헬라어를 좀 알게 된게 러시아어를 과거에 배울 때가 있었어요. 러시아 분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오 러시아 괴물이더라고요. 뭐 우리는 영어는 주로 사격만에 오면 되는데 여시서는 육격이 있어요. 팔격이 아니라 2격을 줄였대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헬라오에서 나왔기 때문에 잔재가 있어요. 스테파닌, 스테파는스테나 왕관이란 뜻이고,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헬라오에 가니까 이거 괴물이더라고요. 뭐한 동사 변화가 너무 시대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천개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벌써 좋은 분이 계신,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가 아주 없는 언어가 있어요. 어느 나라언어죠 히브리어. 그리고 그냥 접속사랑 막 이렇게 합쳐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었지만 히브리어, 히브리가 헬라어는 언어가 굉장히 상반된 언어예요. 자,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죠? 지식을 추구했죠. 히브리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추구했죠. 자. 예수가 없는 두 가지 추구는 다 허무하고 그 어떤 문화 같은 경우 두 가지 언어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정말 대조적인 언어들인데 어쨌든 이 베레시트는 시간 개념이 들어간 태초고 이이 이 하나님 3차1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 나의 라물고기와 하늘의 세요 가축과 예 넘어가니까 온 땅에 어, 기는 모든 것을 나는, 나는, 다스리게 하시오 여러분 이거 의문 가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와 자, 자 학생들이 항상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으면 야 그냥 믿어라 묻지 말고 <웃음> 자 어, 어머니 아버지는 이러시면 안되고 아는 범인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사실은. 이르시되는 뭘까요? 단수형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 정말 소중한 존재. 누구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혐오한다. 그러면 혐오죄예요. 왜? 여러분 각자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쵸? 아멘? 아멘. 아멘이 없어요. 자,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각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우리나는 소유격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까이 삼위일체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인터넷에 가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는 The Father is God죠. 근데 이분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에요. The Son,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권능을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냥 비인격자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인격체세요. 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자, 삼위일체죠세위격이 하나인 거예요. 자, 자 그런데, 그런데, 자이 삼위일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를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죠. 자 여기 여기 중요한데 여기 이제 여기 재밌죠 이거? 여기 누구죠 그 마지막 때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누구죠 여기 용이 미스터 루시퍼 자그 이렇게 얘가 이제 인간을 굉장히 시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인간을 너무 이뻐하니까 시기,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처럼 될려다가 쫓긴 자죠 아, 루시퍼 사탄이죠 그다음 마지막 때 자, 바다에서 올라온 자가 있죠. 기품에서 올라온 자 누구죠? 짐승 예이 이제 바다에손 짐승이죠. 아마 정치적인 지도자 같아요. 마지막에 땅에서 올라온자가 있죠. 누구? 예,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힌두교 알죠, 여러분? 공부 얼마나 힌두교가? 브라마시바. 예. 자, 우리 우리 우리 다니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힌두교의 신들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제 같이 일하는 분들도 힌두교 그 인도인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브라마, 부신 네 시바, 메이저 삼신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봐라.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태초에 그 아마 고대에 이렇던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다신론으로 간 거죠. 그 양태론도 있죠. 뭐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됐다가 성자예수님이 됐다가 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2위 일체론이나 이런 다양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세계 10대 종교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넘버 1 0에 어떤 종교가 와있죠? 네. 예. 예, 여기는, 여기도 는여기 삼위일체예요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아들이? 김정은. 김정일 은김정 그 성령이 누구죠? 김정. 공산주의 예, 하나의 그 종교로 발달해 있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종교예요 종교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걸 알고 북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너무나 순수하다는 순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너무나 너무나 순진해요. 그래서 뭐죠? 다 너무나 이용당하는 거. 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주체사상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저는 대학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인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웃음> 어릴 때부터 사상 공부를 많이 했고 저는 솔직히. 최근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랐고 저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사상교육을 잘봐 절대로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근데 쟤들은 저렇게 잘 무장을 하고 주체상 책보도 확 넘어가요. 확 넘어가는데 그 이제 그 메인 흐름을 보면 정교체계에 정교체계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리스도 연맹이나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밀성 그럼요. 예, 예. 그걸 아시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슬람에도 그들의 포교를 위해서 받게 하라는 게 있죠? 거짓말해도 돼요. 학생들 말로 뻥쳐도 돼요.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사기쳐도 돼요. 왜?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해요. 자, 자그 다음에 공산주의, 통일 전선전술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밥먹듯이 해도 돼요. 자, 그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교회에서 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백전 백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체 사상의 때를 빼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예수님 믿고 제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를 빼는데 20년 걸려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극친 거죠, 극치. 이단 이런 사상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계획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계획을 잘 받아야 되는 거 자, 보세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급부상하고 있죠.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등장하죠? 이슬람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이슬람을 깨버릴 사람들은 누구죠? 거듭난 그리스인들밖에 도 없어요. 저 여기 중동에서 그제 친구 사역자가 있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전도 유망한 친구였는데, 그 이제 원래 하나님께 서양한 게 있기 때문에 박사를 안 하고 석사 마치고 이제 갔는데 한국에 와서 설교를 못 듣겠대요. 왜? 그뭐 중동에 가면은 바울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앙인들을 발견을 한대요. 근데 그사람들 아예 말씀을 믿어버린대요. 말씀대로. 산상수에 너 내일 걱정하지만 걱정 안한대요. 난민이 걱정하는게 생겼어. 내일 먹을게 없는데 내일 걱정을 안해버린대요. 그렇게 와서 한국에서 와서 와 강해설교를 들으면 완전 이단 설교 같대요. 그래서 못 듣겠다고 한국에 일주도안 있어 그냥 가버립니다. 아, 어, 내가 이단에 있었구나고. 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는 개인주의야 되고 세속화된 기독교 는 경험을 하고요. 있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길이 있죠? 어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보고 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종교들이 있고, 자, 기독교 내에도 21억 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거듭난 사람들은 몇 명이라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그, 세계 10위권 안에 있던, 그, 종교를 가진 국가, 재정일체의 국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위에 그걸 명심하고 대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학생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계의 소망이에요. 자왜 여기 오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분 다른 두 분은 혹독한사상교육을 저한테 받고 있어요. <웃음> 자,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한국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한국교회에 번영주의나 뉴 에이지가 들어왔어요. 아, 뭐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결국 뭐, 얘들이 추구한 게 뭐예요? 세계 그 부자 되는 거. 부자 돼서요, 어, 돈을, 금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죽으면 다 그냥 그래, 가야 돼요. 근데 번영주의가 들어와버렸어요. 기존교회에.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도 음악에 이걸 굉장히 들어갔고 우리의 사상 전반에 번영과 뉴에이지 기가 아주 가득해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죠? 인정하죠? 이게 지금 교회를 점령을 했어요. 또한 군데에서는 3,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산주의와 주사파가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사실 번영주의나 뉴에이지나 주사파 공산주의나 물질을 기반을 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의 기반에 있는 건데 교회에 너무나 들어가 있어 사실은 유물론과 기독교는 상극이거든요 상극이에요 상극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제 같이 할수 없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우리 제가 많이 존경했던 분들도 알고 보니까 이런 거야 아니, 제가 이제,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저기 이쪽 계열에 속했던 사람이죠. 교회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그랬죠. 아니, 왜 여기 있냐. 정기진출해라. 조폭이 되든 정기진출해라. 여기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주류가 됐어요. 교회 주류가 되고, 이제 거듭난 분들을 핍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정말 여기, 여기 이제, 기존교에 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물들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슬림도 지금 들어가 있죠. 무슬림은 알죠? 인구의 그, 퍼센티지에 따라 이들의 대응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인구의 5%만 넘어가면 이들이 소유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슬림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이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기독교 정신의 입각에서 아람 무슬림을 받아들였더니, 이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걔들이 영향력을, 소유를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각종 이단들이 있죠. 그쵸? 뭐, 신천지를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별히 목사님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제 간증을 하면 아 저는 그뭐 아시듯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똑같더라고요. 여기에 와도. 친해지니까 이제 본성이 나와요. <웃음> 본성이 나오는데 그한 분이 그한 여기 현지인이 너는 왜 이, 교회를 가냐? 예수를 믿냐? 다른 좋은 종교가 많은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나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했더니 그분이 그 말이 그분의 입을 닫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불교 신자 같아요. 여기는 타오이스트라고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허리를 다쳤는데 제가 아침마다 허리에 대해 기도를 해 주고 받아요. 그 아멘 해요. <웃음>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분한테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의 목사님 오시면 제 친문들 들으려고 다 안수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것들은 보니까 인간이 준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한국계가 살아나요. 지금은 물질 문명이 너무 한국계에 넘쳐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기인지도 몰라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인데 왜 우리 한국계가 지금 어려워?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 여기에서 철저하게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지경까지 이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말씀으로 갑시다 여기는 사상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을 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그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기임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통 빛이라고 표현을 많 하는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빛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보시면 자 항상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건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돼지의 피예요? 영주의 피에요 예수님의 피에요 예수의 피로 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보면 요한 1사 4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자 7절부터 16절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자, 자, 자, 이건 소신서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장씩 하루하루 있나요? 아니죠. 그냥 몇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축타 했죠. 이해가 되면 또 있죠. 근데 이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에 3일1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성경은 믿는 자들한테 쓴 편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인간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그 그 장벽을 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십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하여 위화목제물로 그의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3의 1자 하나님이 사랑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세요. 제가 말씀해주셨죠 죄인은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죄를 짓는 게 마귀들한테 어서 들어옵소서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 믿는 자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읽으시면서 이 관계성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여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절씩 저랑 교독해 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 시작! 믿는 자가 아니면 믿는 자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이것이니 그의, 그의 아들에,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오,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우리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장에 그의 아들,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시면 제가 이제... 제가 여기 개혁 개정 버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래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증언하느니가 셋이니 이걸 보면 사실은 이 셋이 더 파더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보드 예수 그리스도와 더 홀리고스 성령 하나님이 이 증언하시는 분인데 이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음. 여러분 마음 안에 거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분이 계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성령 하나님이 내조하시는 거죠. 자, 하교스 포니마가 내조하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표현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영, 생명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우서 13장 13절에 베네딕션이라고, 목사님의 축도의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여기서는 이제 내조하심이 너희 모래기 있을지하다 여기서 보면 왜 축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걸로 할까 자 두번째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래요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건 알 수가 있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의 피에그위대성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그, 3.21차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자, 보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웃음> 하나님의 능력이 말지어다. 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죠? 자, 학생 요한복음의 주제 주제 파악을 잘해야 국어를 잘해요. 그렇죠? 분수를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고 하죠. 설렁개 그죠? 아 <웃음> 자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인데 자여러분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자 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맞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쵸? 누구를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자 도마, 토마스 알죠? 도마.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니까 <웃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요요 너는 나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냐? 그랬죠?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그쵸? 그렇죠? 자 우리 학생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참 힘들 거예요. 저의, 저의 설교나 강의는 전부 다 박사 후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박사나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누구를 보낸다고 했죠? 자, 학생 대답해. 예수님이 떠나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했죠? 그쵸? 네, 당황스러울 거예요. <웃음> 제가.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죠? 진리예요. 진리예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예, 보시면서 자, 그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해요? 본인의 말을 하나요? 아버지의 말을 하나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하세요. 자, 성령을 또 그럼, 그러면 누가 보내세요? 자, 여기 자, 자,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을 다시 만날지 모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동방정교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죠. 필리오케라고. 자, 동방정교는 성령을 누가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다. 서방정교, 서방교회는, 로마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다. 이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둘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좀더 동방정교의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그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보낸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좀더 동방정교의 견이 맞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죠? 왜 오세요 예수님이? 예 그렇죠. 자 뭐냐면 저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 절대 안잊어먹어요자그죠자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성균회사에서도 여러분 여기 그냥 세계적인 박사분들한테도 하는 화법이에요. 대화를 주로 하거든요. 질문을 해서 답을 하면서 그사람다 그 잊어먹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당황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하러 오죠. 믿지 않니냐는 자는 심판주예요 믿는 자들한테는 누구예요? 구원주예요 그리고 보면 자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했죠. 자 아버지의 명령이 어디에 지배하게 되어있죠? 야, 이게 우리 학생들. 자, 뒤에 학생. 아버지의 명령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커맨드가 이렇게 해라. 음, 야, 배웠던 대로 이야기 해봐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10개 명이 나오자. 자, 10개 명은 다안기억할수 있는데. 자, 누가 예수님의 법이 구약보다 약하다고 그래. 자, 예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산상순, 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학생들 가서 우리 읽어봐 자, 근데 예수님의 법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생각만 해주세요 그럼요, absolutely, right. you r e right 그러니까, 자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죄를 합리화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핵결이 왜? 현대신학이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대로 살래. 어떻게 살아?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정신병원 가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왜? 이런 정지하니까 자기를. 근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고 연습을 해야 되죠. 아니 갑자기 내가 우리 학생한테, 야, 너 전쟁 때 가서 큰칼 줘봐. 못 쓰잖아요. 근데 어릴 수 없다 실수를 하더라도 막 써봐. 그쵸? 트레이닝을 해봐. 처음에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잘 다루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는 실수하기 쉬워요. 괜찮아요. 자기를 정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 우리가 주님이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죠. 자,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가지들이죠. 가지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죠 근데, 그러면, 주일에만 나 남에 붙어있고 주중에는 안 붙어있고 그러면 되나요 안되나요? 안 붙어있으면 죽는거예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붙어있어야 되는거예요자 여기 좀예자그그 그 다음에 나와있죠 15장에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제거되는거예요자 보시면 보시면 열매도 여러 열매가 있죠 악한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겠죠. 자, 보면, 자, 보면, 15장이 계속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시니까, 이제, 그,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는 게 뭐죠?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 로1절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의로은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자 자, 목사가 의롭다고 노 no. <웃음> 믿음으로 지 믿음으로 의은 목자이시고 로의들은 그냥 양들 다로 의롭은 개일 뿐이에요. 요즘 은들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난 믿음으로 의롭은 것은 믿음으의은 것은 믿이로 의롭은 으로 예수님만이 교회에서 높아져야 돼요. 목회자가 높아져야 되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심판, 세상의 고한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잘 됐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누가 안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뭐가 됐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왜안 믿는 자는 심판받아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 지옥. 예, 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해. 책망을 할때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돼. 그쵸? 근데 이걸 못 들으면 어떻게 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이 와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거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자,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 되시죠. 예수님도 진리죠. 하나님도 진리이시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장례을 말하실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관계를 지금 잘 보세요. 관계성이에요. 지금. 자, 16장에 보면 자, 이건 이제 16장 15절은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같기도 한데 사실입니다.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고 했죠. 제 것은 다 여러분 거죠.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이예요? <웃음> <웃음> 예말씀에 예, 이것만 나와있어요 위에건 안나와있고 자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주셨다고 하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 오셨다 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사야서의 4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죠 그쵸? 요한계시록 가면 이 같은 주장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알파오메가, 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요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희가 지금 학생들. 아브라함이, 특히 오늘 많이, 이제 많이 주무신 우리 학생. 저기, 이,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 구약의 사람,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나셨죠?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다윗, 아브라함, 아담, 에노 다음에 노아는 3일 차라리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요한계시록 이해를 할수 있었을 거예요. 현대에 오면서 너무 많은 게 섞이다 섞이다 보니까 요한계를 이해할 수 없게 가야 되죠. 근데 요한계 시록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현대를 사는 그리스는 도 요한계 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도 이게 그 뭔가 구약의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은 사상체계들이 들어오면서 이해할 수 없게 됐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자 자, 그래요 이제 저의 이제 설교관이 이제 자장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18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복생자 예수를 주신 그를 믿는 자만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이, 영생이, 영생이 뭐죠?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주세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원한, 영원한 죽음. 지옥. 이터널 데, 응. 지옥이죠. 응. 자, 칸트는 그의 이론에서 두 번째 죽음은 진짜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칸트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잠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막스도 요한계시록 읽다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이 세상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면 그때 이제 천국이 온다고 했는데 큰 성경도 큰거잘 꿈을 꾼것 같아요 좀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삼일차 하님을 이해하시려고 여러분이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 경험을 해가시는 거예요 경험을 해가세요 자.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 1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 정산도에서는 강증산이 저희, 그때 뭐죠? 동학혁명 당시에, 뭐, 적두 중에 한 명이었죠, 동학에. 그때 이제 전북당에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뭐, 성경이나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만든다. 아니죠.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분이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역사성이,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참 부담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앉아서, 이거 잠이 와도 잠을 잘 수가 있나? <웃음> 예.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에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을? 예. 누가 살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제가 좀, 볼,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목소리>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지상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우리가 잠도 잠시 잠깐 자는거죠. 이 지상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이 되는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자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정기준으로 그출애굽을몇 명이 했죠? 60만 명이 했죠. 장정기준으로 싸울 수 있는 장전기들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몇명 들어갔어요 응. 두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와 갈레비 이제 심각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교회에 나온,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60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삼그 그 광야에는 윌더니스에는 타락할 요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현대는 어때요? 너무 타락할 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실제 저희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부자예요 싱가포르에서 크리스찬인데 자기 와이프가 괜찮은 일 그만두래요. 집에 와서 쉬라고 이제 제가 한 말을 했죠. 너 돈이 있다, 명예 있다, 있다, 권력 있다. 겠 네가 할줄 있는 게 이게 뭐냐 타락밖에 더 하겠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세 회사에서 <웃음> 맞아요 그리스인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면 바로 타락을 하고요 타락과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몇 천년 전에 60만명 중에 두명이구원받았는데 그것보다 타락하기가 더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이거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싱가포르에도 어이, 번영기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회사에도 많이 있어요. 불러다가 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회개했냐? <웃음> 너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 됐느냐? 조셉,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지? 왜 내가 예수를 위해 죽냐? 답변을 해요. 미친. <웃음> <웃음> 예수를 위해서 너를 죽었으니까 너는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똑똑해요. 배운 건 많아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드리는 말씀이 이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이 어릴수록 어릴수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 성령을 받기도 쉬워요. 저같이 어른이 되면 자기 생각이 충만해서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해요자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도 아주 삼일째에 대해서 잘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삼일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는 스트레스 엄청 받아. 직장이은 어디든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직장은 스트레스를 좀 풀고,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 안을 믿게 되면 여러분을 정지하면, 여러분을 정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잘하는게 뭐죠? 넌 형편없는 자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마귀가 이런 짓을 잘해요. 싱가폴도 물질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극단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저한테 걸리면 큰, 큰일 큰 나죠. 야 해봐. 너 어떤 어떤 사람 뛰어내려. 뛰어내려. 너 바로 지옥이다. 영원히 이 지상에서 도 고통을 받고 영원히 영원한데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다. 그럼 뭐죠? 이제 간수 이야기를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냐? 있다. 예수 <웃음> <웃음> <웃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수완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한 박사과정 학생이 와있어요와있어든 지도를 하는데. 실험이 안돼막 절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 해줬어요. 학생, 학생이. 학생이 100, 100%를 실험한다. 95번은 실패야. 염려하지 마.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요. 돌이키면, 근데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줘야 그.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계속 해방시키는 리버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 다윗 다윗 미스터 데이빗 이제 데이빗도 많죠? 범죄자 중에 아주 많아요. 제가 미치겠어요? <웃음> 데이빗이 있는데 성경의 다윗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딱 한번 죄를 지었죠? 언제 죄를 지었어요? 예, 이 사람은 전사요 전사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이 아니라 그의 일터는 어디예요 미안하지만 전쟁터에요 <웃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 왕일합시고 앉아있어 알락이 찾아서 바로 뭐가 와요? 타락이 오는거예요딱 한번 죄를 지었는데 그쵸? 음란죄죠 근데 전제 왕권 하에서 그건 죄도 아닌거죠 죄도 아니에요 부하의 아내의 겉탈에 타는 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크게 다루셨죠. 왜? 왜 크게 다루셨어? 미스터 사탄이 있죠. 이 자식들이 나중에 심판 때 신원을 하는 거야. 이 신원을 못 하려고, 못하려고 하나님이 지상에서 다 이렇게 겨, 죄값을 치르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 다윗의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있는 게뭐 압살로. 암놈 뭐 있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도니아. 이런 자식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걸로. 그리고 흰못쓰는 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물러가라고 하세요. 물러가라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세임을 얻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시면안 돼요. 자, 율법이 이게 예, 뭐 제가 말씀이야 지금 뭐 고위 공무원 중에 자살할 놈 제가 살려서 고위 공무원한 친구도 한국에 있어요. 뭐 저는 아시이 학교나들 공부에 그렇게 관심을 생긴 게 아니고 사람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님 시키신 것 같아요. 자, 그래 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아, 이제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보내셨고 여기에 보면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뒤에, 나, 뒤에 제가 보강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았마냐? 여기 로마서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야말로 신학서예, 요 신학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실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 한테 내주하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있는데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대학자였죠 성교사였지만 대학자였고 굉장히 주옥같은 어떤 글을 이렇게 남긴 거죠 정말 보면 여기 안에 삼일천안입니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이제 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말씀보고 찬송을 하세요. 자 매일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시면 받고 집 밖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뭐냐면 안 그럼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인데 자 무장 해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면 뭐죠?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자.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다면 이 3.1차 하나님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설명하는 건 성경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부활시키셨죠? 학생,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예,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예, 한번 봅시다. 우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아, 틀려도 좋아요, 여러분. 자, 우리, 제가 이름을 몰랐어 학생은 절대 저의 질문을 안 잊어먹을 거예요.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서, 뭐 여기 1m로 안 되잖아. 여기 앉아서 질문을 받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가로 살리자. 맞아요. 자, 성부 하나님이.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C.S. l e 가 그의 뭐죠? 나니아인들에서 엄청난 말을 했죠. 사자. 아. 아무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사람이 경험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좋은 번연이라 보면 작품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갔다와 입신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보죠 8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제목만? 영,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 신령한 사람. 자 보면 유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론는 푸시키코스에서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그 영어로는 자연인, 자연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연인은 사실 이제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많이 보죠, 우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죠. 돌뭐김영옥또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 사르키코스라는 육적,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이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거나 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흙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영냄새가 아니요 흙냄새가 많이 나요. 유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인 디자이어에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좀,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하죠. 핏박고 혼란이 오면 예수님을 그대로 버릴 사람들이에요. 자, 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이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보면서 북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어 북한의 이제, 이제,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죠. 소련군 장교였죠. 소련에서 이제 신부국으로 믿고 이제 스탈린이 보내가지고 북한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의 사촌 중에 이제 그 강양욱이라고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공산화를 시킨 거예요. 교회가 이용당했던 거죠. 그렇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면 항상 덫에 걸려요, 더 체.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예, 학생들 계시지만, 자, 학생들, 자 깨어나셔야 지금 깨어날 때. 덥더라도 깨어날 때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무섭냐면, 비전이 있죠, 비전. 세상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냐. 면그 비전을 향해서, 비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몰두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해요. 자, 근데, 이유괴 냄새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 권력 명예나 돈에 약해요. 여기에 혹하고, 근데 뭐냐면, 결론이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의 지금 주류라 굉장히 한국교회가 위험한 상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건 신령한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명예의 사람인데 뭐냐면 어떤 거죠? 자 그 어렵지 않아요. 되는 방법이 <웃음>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 그 이제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베이징에서 공부를 한 박사를 맞친 베네수엘라 출신의 엔지니어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약간 그래도 좀 뭔가 사회주의나 공생주의 기대를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웃음>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나라의 현실 이 어떻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60년대에 세계 3대 방국이었잖아요 근데 <웃음> 자기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지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지도급인사였던 거죠. 그래서 한 4년 전에 제가 여기 싱가포르 여기 1년 전에 여기에 왔던 거예요. 그 나라의 미래를 감지하고 그 만나면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해줘요. 해주고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주면 <웃음> 친층은 한국 가면 구속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어렵죠 여기서 봉급을 많이 받아봐야 렌트비 교육비 하고 베네수엘라의 자기 부모들한테 진짜 돈을 보내면 쓸게 없는 거예요 극빈생활이 있는 거요그리고 이제 돈에만 목말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유년 시절을 편안하게 보냈던 친구가 그리고 베이징에서도 정부 장학생으로 그 많은 박사들을 관리하면서 했던 친구, 호령하던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냐.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거다. 너 때문에 베네주엘라가 망했다. <웃음> 안 망했어. 요 <웃음> 네가 예수를 안 믿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베네주엘라도 그 카톨릭 국가인데, 거의. 베네, 베네, 근데 우리가 뭐형제 소속 그 개신교도 같아요. 자기 할머니가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 한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그 회사, 그 도로에서 만나서 제가 바로 기도를 해줬죠. 그예수님의 길이 오신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만날경우는그 길에 하나님께 갈 자가 고 이게 이제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맨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형제 할머니와 교신한 적이 없어요 전 몰라요 누군지 근데 단지 그이 안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는데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극단까지 몰라요 아, 나라까지 하나님이 저는 아마 이 형제가 가서 국가를 다시 세울 것 같아요 그 영, 그런 역량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형제인데 똑똑한 형제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일단은 저한테는 어떻게 또 저한테 저도 이 도움을 많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저한테 많이 식견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한국 가면 안 된다. 바로 구속된다. <웃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때로는 여러분한테 들 고난과 고통이 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셔서 이 신령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신령한 사람이 돼요. 근데 너무나 만나면,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자를 만나면, 그, 유괴 그 때가, 그흙냄새가 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여러분 깨셔야 돼요. 그래요. 잠자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 안에 내셔진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항상 상상을 하는 건데 제가 특별히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요 해 성경의 설명은. 자 스로노가 이거 봐 스로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때 그게 궁금하시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와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세요.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 계속 찬양 자, 찬양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시편을 주셨어요. 시편도 그냥 한장한장 보지 마시고 날, 날 잡아서 하루만에 다 읽어버리세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죄들이막 생각이 나요. 우리의 죄들이 생각이 나요. 막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죠? 뭐죠,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자 오늘 자 우리 신학생을 위한 설교는 끝났습니다.